애니멀로우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 TV의 테드입니다. 딕입니다. 자, 드디어 슬라이씨 정말 네. 열화 같은 성화에 105분이나 이제 해주셨는데 바로 추첨해서 해드리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여기도 녹화도 한번 하고요. 네, 녹화 시작 네. 주작처럼 모이면 안 되니까 지금 이 화면은 제 집에 있는 서버, 아, 그 컴퓨터. 조금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 봐야죠. 좀 빡세요. 그 아이디가 있는지는 보셔야 되니까. 네, 여기, 여기 여기. 다 있어요. 1분이죠 105분. 뭐 아시겠지만 이거 추첨하면 직접 수령이죠. 네. 네. 놀라지 시작 마 추첨할 수한명 네. 맞죠? 바로 하겠습니다. 네. 55번 주세요. 55번. 이인 주지 하루 최강내야. 주지하루 어 가만히 계세요. 주, 아, 네, 이거 편집 안할 거니까. 주지하루 어, 최강내야. 네. 네. 야, 아이디가 어렵다. 주지하루 네. 최강내야. 최강 축하 드립니다. 예. 자, 55번 주지하루 최강내야 님. 네.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컨택이나 이런 네. 거. 자, 일단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서요. 네. 애니몰로 거기로 쪽지라 아니면 채팅을 걸어 주세요. 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직수령입니다. 네. 끝.